네, 6월 평가원 2021년도 6월에 실시된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뭐, 쉽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제품하고 이와 관련된 성분인데 질문은 탄소화합물 찾으라고 돼 있어. 탄소화합물은 기본이 탄소하고 수소가 기본돼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원소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서 탄소 수소 들어가 있는 설탕하고. 다음에 CH 등등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 이두 가지가 탄소화합물이죠, 그렇지? 염화나트륨은 탄소화합물이 아니지, 그냥 이온 결정인 거고 따라서 탄소화합물만 화합물, 화합물을 있는 대로 구한 건 가하고 타가 됩니다 답은 3번 되죠 음. 다음 자 에탄올하고 산소하고 반응시켰어, 화학 반응식인데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 식 써가지고 개수를 맞춰라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 근데 N은 그냥 그 내용 박스 쳐가지고 개수 맞추라 이거야.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출 때에는 원자수 일치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맞추잖아, 그치 따라서 그걸 그대로 하면 애가 1몰이 있어. 그럼 탄소가 두 개니까 CO2가 맞고, 다음에 수소 여섯 개라서 물세개 나온 게 맞지. 산소만 맞추면 돼. 그럼 여기엔 산소 몇 개지? 2 곱하기 2에서 산소가 네 개. 여기는 1 곱하기 3에서 산소가 세 개. 따라서 전체 산소 원자수는 일곱 개거든. 근데 산소 원자 수가 여기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산소 원자 수가 6개면 되고 그럼 요 앞에 쓸 몰수는 X몰은 얼마? 그렇지. 3 하면 되죠. 3 곱하기 2는 6 나오니까. 따라서 X는 3. 답은 1번 되죠. 예,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문제. 다음 갑니다. 자, 다음 가설이 맞냐 안 맞냐 또는 어 다음 실험 결과를 보고 어떤 가설을 세웠냐 그걸 보는 건데 그 일반적으로 가설은 실험에서 난이 여기에는 A란 효과를 줬고 여기에는 A란 효과를 안 줬어 그러면 그 가설은 A에 따라서 블라블라블라 이게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건 탐구 과정을 보니까 뭐 특별히 비교한 게 없어 그냥 비교가 없이 100g에 이걸 넣어서 녹였대 그 그러니까 내가 한 액션은 넣어서 녹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5도씨가 35도씨로 하나의 변화는 온도 변화밖에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야. 따라서 뭐몇 도가 올랐지? 이렇게 10도가 올랐잖아. 그렇지? 따라서 내가 세울 수 있는 가설은 내가 어떤,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 나왔는가? 이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녹였더니 온도가 10도 또는 올라갔다. 이 워딩이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NAOH가 쫙 보니까 다 공통적이네. 물에 녹았네. 그 반응은, 오케이. 온도 변화와 관계된 발열 반응이다. 나머지는 내가 찾아본 게 없잖아. 그치? 따라서 답은, 예, 2번 되는 겁니다. 음, 넘어가요. 에? 자, 분자에서 결합각 비교하는 건데, 요 문제는 주의사항이 있어. 빨리 덤벙덤벙 빨리 풀다가 이제 한 번씩 걸리라고 한 것이,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진 않잖아. 따라서 비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 둘, 세 방향, 하나, 둘, 세 방향 이렇게 줘버린다니까. 오케이? 따라서 비공유가 없는 거는 꼭 찍어주세요. 질소에 비공유 한 쌍, 그리고 산소에 두 쌍, 그 다음에 염소엔 세 쌍씩, 플로린 세 쌍씩. 따라서 이세 가지에서 비공유 전자쌍에 비를 묻기도 하고, 뭐 등등 있으니까 가급적, 아, 없는 거는 찍어줘서 풀면 좀덜 헷갈려. 이게 실수를 안 한다는 거지 뭐. 아주 쉬운 문제니까. 자, 그리고 중심 원자, 결합각 물었으니까 중심 원자만 따져보면 되거든. 그럼 얘는 비공유가 한쌍 있으니까 결합각 외운 친구들 알죠? 뭐 107도라고 외운 친구들 이 있을 거고. 이건 세 방향이니까 약 120도, 그렇지? 평면 삼각형. 다음에 얘는 네 방향 돼 있으니까 약 109.5도 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결합각이 가장 큰건 베타가 되고 그다음에 감마, 그리고 비공유가 있으면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약간 더 오므라지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감마보다 알파가 각도가 약간 더 오므라져서 작아진다는 라 거,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각이 제일 큰 거, 베타, 감마, 알파 순서. 베타, 감마, 알파 어디 있니? 오케이,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서 이런 건데, 동적평형 자료 문제 같은 경우는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되지?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지? 이것도 다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A분의 B, 뭐 A분의 C, B분의 D는 남아있는 액체와 수증기의 양 그러니까 각각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수로 썼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아보는 게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재미 수업 때에도 한번 정리해 준 적은 있는데 지금은 문제 풀이니까 짧게만 하면 정리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증발이라 치자 그 NACL 같은 경우는 용해라고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내가 응축이라고 치자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세 가지가 첫 번째 1번 온도가 변했니 그럼 이 속도는 온도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니가 일정하다 하는 거고. 다음에 문제 워딩에서 이 동적평형이란 워딩이 있냐? 그러면 이두개 속도가 같다는 이 뜻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응축 속도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세 가지. 거기에서 용기의 부피가 바뀐 게 있어? 이런 것들 등등 따져보는 거야. 알겠지? 자,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슥 보면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건데 이게 그냥 대충 어떻게 되지 보면 좀 헷갈리기가 좀 쉽거든. 따라서 쌤이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수치적으로 써주는 게좀 편할 때가 많아. 따라서 왼쪽엔 증발 속도를 쓰고 오른쪽엔 응축 속도를 쓰자고. 그리고 우리가 증발이라는 건 액체가 기체되는 거고 응축은 기체가 액체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기 전체 문제를 보니 온도는 일정하거든. 따라서 증발 속도는 그냥 다같다라고 치자고. 이. 이2 이렇게 써주면 돼, 대충 해서.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T2에서 동적평형에 도달했다고 라 쓰여있어. 그러면 T2부터는 동적평형이니까 같겠죠?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그러면 애도 2가 되고 애도 2가 되는 거야. 점점점 난 처음에 수증기만 넣은 게 아니야. 맨첫번째 물만 넣었거든. 물만 넣었으니까 응축 속도가 느린 것이.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응축 속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는 응축속도가 좀 적겠죠. 1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T1에서 T2로 갈때이 과정에서 물, 액체의 양은 증발이 더 빠르니까 이 녀석의 양은 감소하는 거고 다음에 수증기의 양은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그 결과 기억. T1일 때 증발과 응축, 응 음, 증발은 이거 응축은 1이니까 1보다 작다가 맞는 거고 다음에 T3일 때 음, 이게 되는 반응은 동적이잖아 그냥 평형이 아니고 동적이거든 동적이라는 말은 항상 이게 일어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지 그치? 다음에 세 번째 d 것은 C분의 A 수증기와 물그 다음에 여기 D분의 B 수증기와 물이거든 이게 같지가 않아 여기는 요두 개가 같겠죠 동적평형이니까, 니가 B, B면 너도 D, t 가 되는 거거든. 이 경우는 같아. 오케이? 그런데 이때는, 자, 이 과정에서 A, 뭐, 수, 물의 양이 줄었잖아. 물의 양이 줄었으니까, 남아있는 물의 양은 A가 B, A가 B보다 큰 거고, 수증기의 양은 증가했으니까, C보다 D가 큰 거지 뭐. 따라서 A, C분의 A, C분의 A와 D분의 B는 누가 더 크지? 그렇지. 왼쪽이 더큰 거죠. 그래서, 같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땡인 거지.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걸로 넘기지 절대 마시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쌤이 대충 해줄게 시간에 따라서 증발 속도분의 응축도가 속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또 시간에 따라서 음, 수증기의 양분의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향성까지 조금 파놓으세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2, 3페이지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갑니다 번. 어, 6번. 어, 첫 줄에 친절하게 바닥상태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전자배치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유의깊게 보셔야 될게 바닥상태라는 워딩이 있나 없나 대다수의 문제가 바닥상태라는 워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야 바닥상태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좀 하면서 가자고 아 바닥상태니까 가장 바깥 껍질 2주기, e 가장 바깥쪽 전자 6개에서 바로 어떤 원소인지 나올 수 있죠. 뭐 그냥 다 전자 개수 다 더해서 하셔도 괜찮고 따라서 A는 2주기 e 16쪽이니까 산소고 B는 2주기 e 17쪽이니까 플로린 C는 3주기 1쪽이니까 나트륨 다음에 D는 3주기 17쪽이니까 어 누구죠? 예, 염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A, B2, A하고 B가 만나면 비금속끼리 만났으니까 이온은 아니죠. 다음에 C하고 D. C하고 D는 3주기, 3주기 똑같이 3주기로 돼 있잖아. 바닥 상태에서. 따라서 같은 주기 원소이다가 맞고. 다음에 B하고 C는 B, C. 플로린과 나트륨이거든. 이두 개는 1-1 플러스니까 1대 1로 결합하는 것이. 그래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예요. 됐지? 다음 넘어갈게. 네 7번은 그 셈이 조금 체크 하나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뭐 이거 푼 친구들은 그냥 느낌이 2주기래 그런데 옥텟을 만족한데 따라서 첫 번째 풀이에 실제에서 이렇게 풀었겠죠? 이주기인데 옥텟 만족하는 건 CNOF가 있어 그렇지? 거기에서 수소는 손 하나짜리거든 자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러면 탄소 계치면 비공유 없으니까 따라서 아 탄소의 수소가, 수소는 손 하나짜리, 탄소는 손네 개짜리니까 CH4 얘기하는 거구나. 따라서 A는 4구나. 공유가 4고. 그치?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비공유가 투쌍이 있대. 중심 원자, 절대로 H는 중심이 안 되거든. 그럼 Y가 중심인데, Y에 비공유 두개 있어야 되니까 Y는 산소구나. 그치? 자, 산소는 손두 개를 잡으니까 어, 수소가 몇 개? 두개 붙어 있겠죠. 그래서 너는 H2겠구나. 이렇게 뭐 찍어서, 그럼 뭐 찍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 같은 경우는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어. 그리고 수소 두 개야. 와, 그러면 이 새끼 CH2O가 아닐까? 해서 예측해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실전에는, 그치? 렇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복습할 때에는,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분자는 그리기 연습. 한번 해보자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리기 연습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이건. 자, 갑니다, 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기 연습.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갑자기 뭐 이렇게 분자가 막딱 보면 나올 수 있는 분자 형태로 나오다가 갑자기 한 3페이지나 4페이지에서, 어? 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가. 자, 수소는 절대로 중심이 안 됩니다. 이 그리기 연습할 때 핵심 중또 하나는 수소는 절대 중심원자가 안 돼. 다 주변에 있다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X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 다 수소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옥텟을 만족하려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합이 4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공유 전자쌍이 0이니까 아, 공유 전자쌍 0이니까 너는 비공유 아, 미안해. 비공유가 0이니까 공유 전자쌍이 4개 있구나 해서 CH4. 아, 손4개 잡는 거 탄소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나갑니다 나. 예. 네. 나는 어, y가 중심 원자야. 중심 그리세요. 그 상태에서 중 수소에는 비공유 없거든. 중심에 비공유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비공유가 이렇게 두 쌍이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옥텟을 만족하려면 손을 이렇게 두개 잡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따라서 이쪽에 수소가 두개 붙어 있구나. 따라서 공유 전자 쌍 2고 합쳐서 4가 돼야 되니까 수소는 두 개가 있겠구나. 애는 써야죠. 4, 4라고. 대됐자세 번째 다 갑니다. 세 번째 다는 공유는 네 쌍이고 비공유가 두 쌍이 있대. 그런데 x가 있는데 x가 손 많이 잡잖아, y보다. 그럼 중심은 x가 되겠지, 뭐. 그 상태에서 y가 몇 개인지를 몰라. 그런데 수소가 두 개거든. 그럼 수소 두 개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수소 두 개를 hh 해서. 됐죠 자, 그리고 x는 비공유가 없거든. 그럼 비공유 없는 상태에서 옥텟을 만족하려면 손두개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y가 들어가는데 저 위에 겹치겠다. 밑에 그렇게 Y. 그런데 B공유가 2쌍이 있대. B공유 2쌍을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Y거든. 그럼 B공유가 2쌍이 있으니까 Y는 몇 개? 한 개가 있구나. 따라서 Y가 여기에 한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B공유가 2쌍이 이렇게 되는 꼴이지. 그래서 CH2 온 거야. 오케이. 문제를 살짝 바꾸게 B공유가 네쌍이라고 B공유가 네쌍이 되면 X에는 B공유가 없잖아. 그럼 Y만 이렇게 두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저기 문제 없으니까 라 라고 할게요, 라. 그러면 X 중심에, 자, Y가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수소는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한쪽은 수소를 내가 붙였다 치고, Y를 내가 두개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Y는 손두개 잡아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 HCOH, B 공유 두 쌍에서. 이런 것 등등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7번은 어 일단 보자마자 이게 보인다 하면은 문제 많이 푼 거야 공부도 많이 좀 하신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좀 다시 보겠다 하면 요런 조합들 바꿔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도록 알겠죠 참고로 공유하고 비공유 전자상 수가 플러스 4되면 중심 원자일 때만 중심 원자의 공유와 비공유 합이 4다 그게 옥텟 만족하는 거고 N은 중심이 아니고 전체 원자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꼭 4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지? 공유 몇 쌍이야? 다섯 개니까. 음. 다음 이 아니죠? 풀어야죠. 기억. A는 4고 B는 2고 아이쿠, 요거 고쳐야죠. C는 1이죠그렇 요것도 이제 고쳐놔야지 이렇게 해서. 따라서 A는 B 더하기 C다. 틀렸지. 다음에 나의 다에는 이중 결합이 있냐? 여기 Y에 이중 결합 붙어 있죠. 따라서 맞죠. 다음에 이것, XY2의 공유 전자쌍 수예요. X는 탄소고요. Y는 산소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공유 전자 쌍수, 탄소가 산소를 두개씩 잡고 있으니까 4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죠. 틀렸고. 니온 디것은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예요. 됐 음. 다음 넘어갑니다. 또따 지울 거 많다. 슈아. 음... A, B와 그러니까 화학 결합 모형을 보고 각각 원소가 뭔지를 찾는 건데 여기 A, B는 금방 찾죠. 하나는 전자 내꺼, 하나는 니꺼 네 하면 껍질 한 개니까 너 수소, 그렇지? B는 삼주기 원소인데 결합 한개 하고 있으니까 C, L. 따라서 A, B는 금방 찾죠. C, D가 문제인 거지 이게 M이고 이게 M. M이 얼마인지 안 나왔거든. 단지 이건 양이온이야. 야 그러면 양이온인데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니까 3주기 양이온이고 음이온인데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니까 N은 2주기 음이온 비금속이라는 것까지는 알아. 따라서 이 M을 구해줘야지 이걸 풀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걸 위에 식에서 풀라이 뜻인 거야. 그래서 A, B 자 이게 힌트죠. 힌트 쫙해석하면 가는 뭐식 쓰면 되는 거니까 A 2 D랍니다. 수소가 두 개가 있대요. 수소가 두 개. 오케이? 야, 그러면 D는 2주기 비금속이거든 2주기 비금속인데 수소를 2개 잡으려면 공유전자쌍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공유전자쌍 두개 있는 건 누구? 산소구나 그래서 D는 산소가 되고 산소는 네온의 전자배치 가지려면 E-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M은 E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C는 어, E 플러스인데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니까 너는 마그네슘 E 플러스를 내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가는 장 위에 식 따라 쓰면 어, C에 B가 두 개가 있어요 B가 두개그 다음에 C가 한 개가 있겠죠 따라서 CB2 식으로 쓰면 M, G, C, L2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이용결정이겠지 뭐 어, 됐지? 그래서 기억 M은 이다 이렇게 푸는 거고 이거 가지고 푸는 건 다음에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공유가 아니고 이용결합 물질이지 뭐 됐지?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 <웃음> B2 B는 C에는 비공유가 3쌍이 있지? 그러면 3쌍이2 개니까 비공유 전자쌍 수 얼마? 6쌍 다음에 D는 산소잖아, 그렇지? 산소는 비공유 2 개니까 2 곱하기 2에서 몇쌍? 네쌍. 따라서 B2가 D2보다 많은 게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 D 것이 맞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음, 이거는 특별히 뭐 과하게 볼 필요도 없고. <웃음> 다음 갑니다. 네, 오비탈. 이 양자 수쪽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 연결해서 나올 거 계속 같은데 일단은 그 개념 쪽으로 좀 많이 물어보네요. 이건 평가원 방향이 그쪽인 건지 계속. 일단 첫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소입니다. 수소 주의 깊게 보시고 이거 아마 틀린 친구는 몰라서 틀리지만 않았으면은 저 수소 오빠서 틀린 친구들도 좀 있을 거야. 수소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죠. 따라서 이두 개가 에너지 준위가 같고 이두 개가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야. 자, 그리고 L은 방위, N은 주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나의 모양은 구형이라고 돼 있어요. <웃음> 구형. 자, 그러면 거기에서 구형이니까 n 은 S오비탈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N-L 값이 나온 거야. 참고로 S오비탈은 L값이 0이고 구형이니까 형이겠지 뭐. 다음에 P오비탈은 짠! P자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부양자 수가 1이겠죠.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웃음> N-L 값을 여기 한번 써볼까? N-L 값을 쓰면 e s 는 2-0이니까 2고요. N은 1이죠. 2-1이니까. N은 3-0이니까 3이고 3-1이니까 2가 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나는 이것 또는 이거거든. 근데 그 값이 나보다 큰 녀석이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누구지? 자, E s E p 3S, 3P 중에서 나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합 N-L 값이 이거면 안 되는 거죠. 지보다 큰게 있으니까. 그치? 따라서 나는 E s 가 되는 거고. E s 그럼 A보다 큰 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가 되는 거지. 3S가 다. 그리고 가는 N-L 값이 나보다 작아야 되니까 2P가 k 렇 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 나, 다 찾았죠. 이제 마지막 정리. 수소예요, 수소. 따라서 수소의 경우에는 2S나 2P나 에너지주위가 같지. 껍질수만 같으면. 그리고 3S가 더 크니까 다하고 나가는 같다. 다가 제일 크고 가, 나는 같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갑니다. 간만에 나왔네요. 뭐 한참 안 나오려나 했는데. <웃음> 산염기 정의. 우리가 산염기 정의 따질 때 가장 먼저 볼게 브랜스테드예요. 브랜스테드. 따라서 브랜스테드사는 수소이온 주는 거고 이게 수소 개수가 주는 거야. H플러스를 주는 거야. H원자가 아니곤. 다음에 브랜스테드 염기는 H플러스를 받는 것이. 그래서 그걸 위주로 찾는데 일단 나에서 기억을 찾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 수소가 한 개인데 수소 두 개니까 이렇게 수소를 준 거잖아. 애가 애한테 수소 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수소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뭐 돼? OH. H 플러스를 잃어버렸으니까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D은 기억은 OH 마이너스다가 맞지. 다음에 기억. 가에서 HCL은 수소이온을 내놨냐? 수소 HCL 한개 가지고 있는데 없잖아. 그럼 수소를 준 거지 뭐. 브랜스테드 산. 따라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다가 맞는 것이 이것도. 다음에 디귿. 나와 다해서 얘네들은 브랜스테드 로우이 염기냐. 염기면 수소이온을 지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받으면 개수가 증가해. 그래서 나는 수소를 받아서 한 개가 두 개로 증가한 거고 애도 수소이온을 받아서 H 한 개가 H 두 개로 증가한 것이. 따라서 나하고 나는 둘다 수소이온을 받으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맞죠.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3연기 정기 쪽 같은 경우는 초반에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그런데 이게 시험에 잘안 나오기 때문에 어쩌다 이게 까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구나 해서 좀 파놓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열. 자, 오비탈 전자배치 쪽인데 음, 이주기 바닥상태 원자 X와 Y에 대한 자료에다 되어 있죠. 어, 그래서 2주기니까 어, 오비탈 나왔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1S, 2S, 2P 뭐 그리는데 시간이 땅땅땅 얼마 안 걸리니까 홀전자 수뭐 머릿속에 있으면 참 좋고요 없으면 그리세요 요거삭 그리는데 한 5초면 다 그리잖아요 축축축축 해가지고 그치? 알. 자 2주기 원소인데 X의 홀전자는 0이래 그럼 이거 또는 이거겠죠 X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전자가 두 개씩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일단 오비탈 수가 Y가 더많어 그러면 X는 여 위치면 안 되지. 지보다 많은 게 없잖아. XY는 이주이라면서 아, 그래서 X는 이 위치구나. 그러면 N은 전자가 두 개씩 들어있는 오비탈이 여기 두 개, 2개, 여기 두 개니까 몇 개? 그렇지. 어, 두 개가 되는 거 오비탈 수. Y가 X의 두 배니까 N은 네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두 개씩 있는 오비탈이 네 개면 여기 두 개고, 여기 두 개고, 여기 두 개고, 여기 두 개거든. 근데, 이렇게만 채우면, 첫 줄에 바닥 상태에서, 무엇에 어긋나버려? 훈트에 어긋나잖아. 훈트에 어긋나니까, 어떻게? 전자 한를더 채워주셔야 되겠지. 아, 그러면 누구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일곱 개 있으니까, 플로린. 주기율표로 따지면, 요 위치에 있는 거죠. 됐죠? 자, 기억. X는 베를륨이야. 수, 헬, 리베. 맞지? Y의 전자 가수는 17쪽이니까, 7이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다음에 ㄷ, 니네 선은 왜 있니?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X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Y도 여기까지 오면 어쨌든 S에는 전자 네개 있는 거잖아. 따라서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네 개로 두개 어때? 같다가 되는 거죠. 틀린 거지, 뭐. 오케이? 그래서 위치만 잡아놓으면 금방 풀수 있어. 아,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ㄴ이다. 어렵지 않죠? 다음 갑니다. <웃음> 저기 12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식이 하나 나와 있을 뿐인데 어쨌든 혼합을 하고 덜어내고 뭐 하는 건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용질의 몰수만 잘 계산하시면 돼. 여기는 뭐 퍼센트 농도에 대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몰 농도 가지고 용질이 안 계산하면 용질의 몰수는 식몰 농도에다가 그냥 부피만 곱하면 되죠. 용액의 부피를. 그때 용액의 부피를 리터를 곱하면 그냥 몰 나오는 거고요. 몰. 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막 10ml를 0.01이라면 좀 복잡하잖아, 그치 따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리터를곱하면 그냥 미리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용질의 양만 잘 따지자고. 그래서 가는 농도는 1일에 1. 그런데 거기에서 xml를 취한 거야. 그럼 1몰 농도 xml 취했으니까 용질 여기다 쓸게 얼마 있는 거지? xml 있는 거고, xml. 다음에 그거를 다시 100ml짜리에 놓고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 오케이? 그럼 나하고 다는 똑같이 용질이 X미리몰 있는 거야. 끝. 두 번째 나는 가에서도 출발이네. 1몰농도 Y미리를 취했대. 그럼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얼마? 어, Y미리몰. 그렇죠? 뭐, 미리몰. 너도 미리몰. 마음속으로 그냥. 자, 그러고 나서 L을 250미리에 딱 집어넣고 물 채웠대. 끝난 거지. 뭐더뭐더 있어. 그 때, X 더하기 Y는 70이래. 아, 이거 두개 더한 게 70이구나. 식이 하나 나왔고. 다음에, 이두 개의 몰농도가 A. A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 구해야 되네요. 니은에서. 어, 그런데, 어쨌든, A 몰농도로 첫 번째 의미는 뭐지? 같다 이 뜻이죠. 그럼 봐요. 몰농도가 같으면은요, 용질의 몰수나 부피나 어떤 관계지? 비례 관계거든. 그러면, 부피는 몇대 몇이야? 어, 50으로 나누면, 2대 5 떨어지잖아. 부피비가 2대 5. 그러면 용질의 몰수피도 몇대 몇이야? 2대 5 떨어지는 거지 뭐. 오케이? 따라서 그냥 음첫 번째 어 X가 2면 Y는 5니까 아 Y는 X에 2.5배네. 그럼 저기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X 더하기 Y가 70이라면서 그러면 x 더하기 y는 x의 2.5배니까 2.5x, 3.5x 그 값이 70인 x가 얼마냐 해서 20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고 맞죠? 맞죠? 7 0이니 20이니까 또는 그냥 이대로 해도 돼2 더하기 5하면 7 되잖아, 7 x 더하기 y가 7인데 실제는 x하고 y 더하면 7이 아니고 70이래 그럼 몇 배? 10배 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x는 20, y는 5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럼 자동적으로 A도 계산 끝나잖아 부피 분의 몰수인데 부피는 위에 걸로 할까? 100 몰수는 X20이라면서 20밀리리터 미리몰 그대로 쓰면 되니까 따라서 얼마? 0.2구나 그래서 요거 12번 같은 경우도 속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2, 3페이지 지에서는 1페이지는 차분하게 풀어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2, 3페이지 쪽에서는 속도를 확 잡아 끌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지금까지 나온 문제 형태로 봤을 때 농도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면서 아, 내가 풀이 과정이 좀 길다 하면 지우고 또 풀고 지우고 또 풀어서 내가 얼마나 짤막하게 내가 표시 뭐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지 그 연습을 조금 하세요. 한몇 개만 하면 금방 속도가 붙을 거야. 알겠지? 기억 x는 20이다 해결이 됐고 a는 0.2죠? 0.1이 아니고 땡 다음에 1, 2를 모두 혼합을 했어, 디귿보기 그럼 1하고 2를 다 혼합을 하면 아이, 볼 것도 없네 몇 몰이니? 용질의 양물었으니까 20하고 50이니까 70미리몰이죠 근데 여기는 실제 뭘 물었으니까 하나, 둘, 셋 가면 되잖아 0.07, 그렇지? 맞네 그럼 맞는 거기억하고 ㄷ인가, 그렇지? 네, 답은 3번 됩니다 네, 넘어갑니다 평야하죠이것도 이제 13번 들어갈 건데, 음 13번은 그냥 분양 막 풀면, 어머, 이게 뭐지? 막 문자가 들어가고 몇배씩야 pH가 세배니까뭐몇칸 차이야? 와, pH니까 마이너스로 오고 그러면 답이 잘안 나와. 오케이? 그냥 뭐 풀면 답은 나오긴 하죠. 근데 좀 약간 복잡한 식이 나오거든. 근데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더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잖아.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pH, pOH 따질 때에는 절대로 pH 하나만 안 묻는다니까. 그래서 문제 풀때 pOH 쓸 공간을 일단은 마련을 해놔. 오케이. Okay? 그리고 이 녀석의 마이너스 로고 취한 게저거고이 녀석의 마이너스 로고 취한 게 이거잖아.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좀더 개념적인 건 봐봐.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pH가 한칸 차이는 1 차이는 이거는 EX 차이고, 한칸 차이는 농도가 10배 차이라고 했잖아. pH가 2개 차이면 농도가 100배 차이라면서. 왜냐하면 p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 그거 뭐 상용, 상용 로그냐, 그게. 오케이, 뭐그 얘기는 그거니까. 따라서 중요한 건 pH든 pOH든 간에 중요한 건 p야, p. 요값 자체가 h든 뭐든 간에 이게 마이너스 로그라 있뜻이거든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수소이온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H라 쓰고 수산화이온의 치냐 취하면 POH고 그다음에 저기 KW의 값에 저값에 p 값에 P값,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KW라고 쓰는 거야. 그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따라서 이 녀석의 농도가 1 0의 1승배가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P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만큼 준다 이 뜻이고 이 녀석의 농도가 1 0의 3승배가 됐다. 오케이? 마이너스 삼성배 할까?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이 경우는 3만큼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요 개념,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왜이 얘기를 하냐 면 공통으로 들어와 있는 게 여기 A, 여기 A거든. 그래서 봐봐. <웃음> 자, 이게 H든 OH든 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로고를 취하면 X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로고를 취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농도, 이 녀석 구분 말고 애 보다 애가 농도가 몇 배지? 백분의일배잖아 쓸게. 100분의 1 0분의일배면 10에 마이너스 2승배라 이 뜻이거든. 그럼 10에 마이너스 2승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P값은 이만큼 더하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P값을 이만큼 더하면 여기 나온 P값보다 여기 P값이 2보다 이만큼 크다 이 뜻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항상 쓰는 거뭐 pKw 이용하는 거 pH하고 pOH 합은 14다. 그러면 합쳐서 14 되려면 여기 pH 여기 써볼까? 얼마 나오지? 12에 마이너스 x 하면 되겠네. 그럼 합쳐서 14 나오니까 그때 이 값이 이거구나 해서 요거 이거 한줄 해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얼마 나오지? x는 음어3 나오나? 4x가 1이니까 그래서 x는 3. OK? PH3. 그러면 n 는 p h 얼마 나와? 1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건 3배니까 PH9. 따라서 이 녀석의 PH는 얼마 나와? 음, X가 3이니까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두 개는 같죠? 중성이네요. PH하고 POH 같으니까. 따라서 n은 PH가 7이고 애도 PH가 7 되는 거지. POH가 7. 다 풍겨. 그리고 써놓은 요 빨간색 자료 보면서 문제 푸시면 돼. 그러면 기억, X는 4냐? 방금 했어요. 3이라고 구했죠. 다음에 b분의 a가 농도가 몇 배냐 하는 거죠. 그럼 이걸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n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잖아, 농도라는 건.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그럼 b는 10의 마이너스 7승, n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b보다 a가 몇 배냐 묻는 거잖아. b보다 a가 몇배더 찌네? 100배, 10의 제곱배. 그래서 니오는 맞지. 다음에 이것 ph. 나는 ph가 7이고 나는 ph가 9니까 반대로 썼네. 나가 더 크죠? 그래서 땡. 그래서 맞는 거리은 한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개념 물어본 게요 평가원 13번이고 저는 요 문제 평가원 이번에 6월 평가원 전체 문제 중에서 가장 괜찮은 문제 중한 개라고 생각은 해요. 이건 깔끔하죠? 뭐더 좋은 문제도 뒤에 있지만 다음 갑니다. 몇 번씩 보세요. 음 14번. 자, 원자 W, X, Y, Z를 찾는 거죠. CO, F, C, 에 이대로 놓고 푸셔도 괜찮고, 양쌤이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탄소, 산소, 플로린, 염소. 주기율표에 맞춰서 한번 쓴 다음에, 한번 매치시켜볼게. Y하고 Z는 같은 족이니까, 이두개중 하나가 Y, 하나가 Z죠. 같은 족. 자, 거기에서 전기 음성도가 Y가 제일 큰게 아니네. 이 녀석이 Y면 1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Y보다 더큰게 있기 때문에 Y는 CL이 되고 그럼 두 개가 Y, Z니까 N은 Z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Y보다 전기음성도 큰게 있대. 그럼 누구야? 산소 되겠지. 탄소는 얘보다 좀 적으니까. 따라서 산소는 X가 되는 거고 마지막 W, 이 녀석이다라고 이렇게 푸는 것이면 다 찾았죠. 찾는 건 금방이니까. 그래서 기억, W는 산소다. 아니죠, 탄소. 그래서 아니죠. 적어도 애보다 작을 순 없잖아, 산소면. 다음에 XY2에서 X하고 Y가 두개 붙었어요. 얘랑 애.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큰게 음성을 띠잖아, 그렇지? 따라서 전기 음성도는 X가 크니까 X가 음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음전을 띈다, 맞는 거죠. 뭐. 다음에 이건 WZ4. W하고 이렇게 Z가 막 붙어있는 거야. 거기에서 분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결합을 물었어요. 주의 깊게 보도록. 따라서 W, Z, 4는 무극성, 아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냐 또는 무극성 분자냐 그것 맞는 거지 뭐. 그런데 결합의 극성, 무극성을 물었으니 서로 다른 원자끼리 붙으면 결합은 뭐? 극성, 공유, 결합. 그래서 이거는 묻자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분자의 극성을 물었는지 결합의 극성을 물었는지 조금 살펴봐. 실수만 안 하면 돼. 음. 다음 갑니다. 예, 15번. 친절하게 가하고 나는 개수 다 맞춰줬어요. 아이고 좋아라. 이제 다만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디귿이 다의 개수 맞추라 이건데, 음, 이제 풀면서 가볼까? 기억. 가에서 S의 산화수는 증가했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저기 멀어서 내가 여기다 쓸게. SO2가 H2SO4 된 거야. 희들 산화수 계산은 몇 번씩 연습해서, 그놈이 그놈이야. 나오는 게딱 빠르거든? 질소 관련된 거, 황 관련된 거, CL, 그놈이 그놈이야. 어쩌다가 MN 조금 있고, CR 조금 하고. 따라서 연습 몇번 하세요. 딱 보자마자 얼마인지. 그니까 러 내가 굳이 여기 안 쓰고도, 그냥 딱 눈으로 보자마자, 음, 너 4고, 너 6이야. 증가했네. 이 정도로 나오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산화수 쪽 같은 경우는 계산만 니들이 충실히 잘 하시면, 어,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맥시멈 5점까지도 그냥 쭉쭉,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할게요. 마이너스 A가 우선이죠? 마이너스 2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4. 합쳐서 0 돼야 되니까 N은 플러스 4. N은 플러스 1이고 N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1, 2니까 N은 플러스 2. N은 마이너스 8. 합쳐서 0 되려면 N은 6 돼야 되겠지. 그래서 황 하나 있으니까 이 녀석의 산화수는 6. 따라서 4가 6 됐으니까 증가한다. 기억은 맞는 거지 뭐. 그치? 다음에 대은 나에서 H2O는 환원제냐 했습니다. 그러면 자 봐요. H는 결국 여기까지 오네. 플러스 1. 여기도 우선순위 플러스 1이잖아. 아 플로리니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수소는 안 변한다고. 그럼 산소만 넣고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원자로 있는 거, 원소로 있는 거 무조건 산화수가 변해. 그럼 애가 산화수가빵이고 애는 얼마지? 마이너스 2자녀 그럼 마이너스 2가 0 돼버렸으니까 산화수가 어떻게? 증가한 거죠. 그러면서 주의사항 환원제냐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된 거고 그럼 무슨 제 환원제 해서 따지세요 저걸 만약에 산화제로 썼을 때 걸리면 안돼 절대로 진짜 걸리면 안돼 요즘에 좀 많이 안 걸려 그래서 그러니까 더 걸리면 안돼 그래서 애는 환원제이다가 맞죠 세 번째 개수 맞춥니다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식 연습 많이 하면 누가 얼마 배웠는지 이 값이 얼마인지 금방 나올 수 있거든. 그렇서따시면 산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인데 전체 마이너스 1 되려면 망가니지가 7 돼야 되겠지 뭐. 그리고 나머지는 친절하게 다 줬어. 수소는 안 변했을 거고 산소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그냥 쓰면서 할게요 제가 샘이.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망가니지는 산화수가 얼마 변했어? 마이너스 5 감소. 그리고 철 노란색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철은 산화수가 얼마 변했지? 1 증가.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한개 있다면 친절하게 한 개라고 써줬잖아요. 그치? 그러면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마이너스 5니까 증가한 것도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애는 5개. 그래서 망간 이지와 철에 반응하는 몰수비는 1대5다. 요거 찾아서. 따라서 망간 이지가 하나면 너 하나인 거고, 그러면 철은 다섯 개 있어야 되니까 너 다섯 개. 5개, 너 다섯 개인 거고. 그다음에 산소 원자 네 개인데 산소 원자가 죄다 여기에 있으니까 너네 개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수소 원자는 여덟 개니까 수소 원자 여덟 개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너 8이구나. 이렇게 쓰는 것이고. 뭐. 됐죠? 자, 그래서 A, C, D. A는 1이고 C는 5고. 이 맞지? 어, D는 4고 그리고 B는 8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 해서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뭐.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기니디가 다 맞네요. 이건. 나온 김에 다는 요거 한개더 말씀, 한개더 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다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가 좀 아직 좀 미진한 친구는 방금 한 방식대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거기에 앞서서 산화수 문제풀이 좀더 많이 하시고 내가 뭐 그건 충분해 하면 뭐 덤으로 요거까지 좀 알아두면 더 좋죠 뭐뭐 몰라도 뭐 그만인데 너 하나잖아요 그럼 애도 하나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산소가 네개잖아요 산소 네개니까 애는 4라고 쓰죠 그럼 4, 2, 8이니까 수소는 8개겠죠 그리고 화살표를 이꼴로딱 바꿔버리면, 예, 전화량 보존. 오케이? 그럼 전화량 보존하면,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짜리가 한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자리가 8개 있으니까 플러스 8. 그럼 n은 마이너, 플러스 7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 녀석은 2c인 거고. 그 다음에 n은 2고. 그 다음에 n은 3c니까. 그럼 넘어가면 c, 5 되고, 넘어가면, 아, c는 5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알아만 놓으세요.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혹시 나중에 또 몰라서. 음. 하여튼 15번. 네, 전화량 보존 쓴 겁니다. 다음 가요. 네, 16번. 15번도 속도고 16번도 속도고 팍팍팍 쳐야죠. 자 원자 번호가 7번부터 14번까지 있다고 라돼 있고 그냥 홀전자 수하고 제2이온화 에너지네 원래 위치에 상칸 뒤로 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자 원자번호 7번 음, 홀 전자수 맞춰볼까요? 우리가 아 원자번호 7번 예그 다음에 뭐 8번 아이게 쓰지 말자 홀 전자수 가자 1빵아1빵1 아, 1, 1, 2 그쵸? 3주기 원소 쓴 겁니다 3주기 원소 홀전자 수가 1,0,1,2,3,2,1,0이니까 근데 왜 여기서 멈췄냐 하면 원자 번호가 14번까지거든 11번,12번,13번,14번 그렇지? 원자 번호 7번은 14족이 아니고 15족이니까 3,2,1,0 해놓죠 뭐. 따라서 이들 중에 W,X,Y,Z를 찾으라 이거예요 질소부터 규소 사이에서 홀전자 수 0짜리는 없으니까 애들은 다 나가리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서 한칸 뒤로 미는 거야 그럼 한칸 뒤로 밀면 사실상 이 녀석은 18쪽 위치로 오게 되는 것이 뭐. 에랑, 에랑 같은 건 따라서 1, 2, 3, 4, 5, 6, 7. 따라서 1, 2, 3 떨어지고요. 4, 5, 6 가고 떨어지고 7 이렇게 되는 것이 뭐. 그 다음에 8 이렇게 나오고. 7, 8. 와, 이렇게 해서. 찾을까? W는 홀전자가 1이거든? 그런데 J, 이온 나 에너지가 요 위치면 1등이야. 아유, 안 돼. 말이 안 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라고 치면 W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치면 어, n은 음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 되는 거야. 참고로 홀전자수 3짜리 찾는 게 제일 우선이네 제일 쉬우니까. 따라서 이게 Z거든. 그러면 만약에 W가 이 위치면 Z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돼. 제 이온화 에너지가. 근데 Z보다 작잖아. 그럼 W는 뭐? 아, 요 녀석이구나. 하나 찾았지. 그러면 J이온화에너지가 0짜리는 없는데 A보다 작은 거, 이거밖에 없잖아, 홀전자 2짜리에서. 그럼 A가 Y가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Z 찾았고, 이제 X만 찾으면 되네. 홀전자 2, e,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X가 되는 거죠. 뭐, 끝났네요. 산소, 질소, 에는 누구니? 리벨붕, 아니다. 아, 나마알아알루미늄 규소,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대충 위치 잡아가고 슥슥슥 찾으면 금방이죠, 뭐. 따라서 W는 하나, 둘, 세 칸째 있으니까 13족 원소다가 맞고 다음에 X하고 Y 같은 주기에 있잖아. 왼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반지름이 증가죠 따라서 왼쪽 가는 아, X하고 Y구나. 쏘리, X하고 Y 쭉 끊어서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 갈수록 커지잖아. 그렇지? 따라서 Y가 X보다 크다. 그래서 반대로 썼네. 이거는 틀린 것이고 다음에 디귿 E1분의 2툼으로 써요. Z하고 X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 Z하고 X N은 15족이거든. 따라서 E1은 N은 15족, 16족이니까 5, 6갈때 떨어지죠. 다음에 E2 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에서 한칸 뒤로 가니까 N은 14족이치. N은 15족이치. 2, 3, 5, 6만 떨어지지 나머지는 쭉 하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질문이 E1보다 E2. E1분의 E2라는 건 E1보다 E2가 얼마나 커졌어? 이렇게 묻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 어디 있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A보다도 X가 더 많이 증가했지. 따라서 이원분의2투는 X가 Z보다 크다 묻는 거죠. 반대로 썼네, 부등호가. 그래서 틀린 것이 거지. 됐죠? 네, 그래서 16번 그냥 홀전자 쭉 해서 원자번호 쭉. 어차피 주어진 자료가 홀전자니까 홀전자 쭉 써놓고 그다음에 J2야 한칸 뒤로 옮겨서 찾으시면 돼요. 다음 갑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17번도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죠. 어렵진 않은데, 음, 따르게 하나 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고 나는 전체 기체의 분자수가 같다 이거예요. 따라서 얘는 합쳐서 일몰이고, 얘는 이게 그냥 일몰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일몰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1대1로 붙어 있으니까 35CL도 일몰, 1몰, 37짜리도 일몰이 있는 거거든. 근데 주어진 자료가 35짜리가 가가 나보다 2분의 3배래. 즉 이게 의미가 나분의 가이 뜻이잖아. 나분의 가가 2분의 3이다. 근데 나에서는 35CL이 한 개가 있거든. 그러면 n은 얼마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1.5, 2분의 3몰이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35짜리 CL이. 그럼 이걸 통해서 일로 가서 계산하는 거야. 35짜리 CL이 그때 주의할 거. 이거 원자수예요. 원자수가 2분의 3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N은 CL2니까 분자수는 얼마? 4분의 3써셔야 되겠지. 그럼 곱해 곱해서 곱해 2분의 3 떨어지니까. 그치? 다음에 밑에 합쳐서 1몰 나왔으니까 N은 얼마? 그렇죠? 4분의 1몰이구나. 그래서 분자수가 4분의 3, 4분의 1 있다는 걸 이걸로 뽑아내는 거야. 이거 가지고 여로 왔다가 저렇게. 어렵진 않지 그래서 기억. 가에서 37짜리와 35짜리의 분자수는 요거하고요거니까 애보다 애가 3배가 더 많지.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거고. 니은 37짜리 CL 원자수 물었어요. 그럼 37CL 원자수는 나는 하나가 있거든. 그런데 가는 37짜리 CL이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 있죠. 따라서 나가 가에서의 두배달 이거는 맞는 것거 자, 세 번째 디귿. 이것은, 쌤이, 여기 문제는, 내가 CL의 원자번호가 17번인 걸 안다면, 안주어졌잖아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뭐, 수엘리벨봉 하서 암기하고 있으면 17번인 건 알죠. 그 17인 거를 내가 알면, 35짜리 CL과 37짜리 CL 17번에서 이들의 중성자 수는, n 는몇 개죠? 18개 있는 거고, n 는 20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저기에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1번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10, 여거 위에 35짜리는 CL 원자가 몇 개가 있지? 음, 4분의 3 곱하기 2니까 2분의 3이 있거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3인데 CL 하나당 중성자 수가 18개 있으니까 여기에는 얼마? 9, 3, 27. 그다음에 여기에는 CL 원자가 2분의 1이 있는데 여기는 중성자가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N은 중성자 10개 있는 거죠. 따라서 가 전체에는 몇 개가 있지? 37개의 중성자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여기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어. 애 하나, 애 하나. 그럼 하나, 하나 있으니까 18 더하기 20 하면 얼마? 예, 38 있다. 뭘? 따라서 나가 가보다 2몰만큼 많은 게 아니고 1몰만큼 많다. 해서 그대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 뭐 우리 축의율표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잖아. 화학 선택했으면, 그렇지? 또 많이 한 친구는 보자마자 CL은 원자번호 17이야 하고 바로 나오는 거니까. 요거를 좀 바꿔서, 띠급 보기를. CL의 원자 번호를 내가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꼭 CL 말고, 그냥 X라고 쓸 수도 있죠. 오케이? 그냥 X라고 쓰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지. X라고 쓰면. 지웁니다. 요거까지 한개더 하고, 요 문제에서 넘어가자고. 문제만 풀면, 좀 그렇잖아. 그치? 아? 따라서 내가 X35짜리, 그 다음에 너도 X37짜리. 그러면 각각 중성자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럼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애보다 애가 질량수가 이만큼 더 크니까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중성자가 두개더 많다는 건 알아. 그래서 내가 애만 썼을 때보다 애 하나 빼고 대신에 애를 한개 빼고 대신에 애를 한개 집어넣으면 전체 개수는 일정하거든. 대신에 음, 전체 중성자 수는 이거 대신에 이게 들어왔으니? 그렇지. 한 개당 이식 중성자, 중성자가 증가하는 거야, 맞죠 이거? 그럼 요거를 내가 여기에 좀 활용을 해 보면, 내가 모른다고 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N은 Cl 전체 원자는 몇 개가 있지? 두 개. 출발점, N은 Cl이 2분의 3, N은 Cl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도 Cl 전체 원자는 몇 개가 있지? 두 개. 따라서 Cl 원자는 두 개로 똑같아. 그러면 가정을, 둘다 35짜리만 있다 치면, 둘다 35짜리 CL만 있다 치면, 여기하고 여기에 중성자 개수는 같겠지. 그런데, 애는 애 대신에 애를 얼마 더 썼니? 몇몰더 들어갔지? 2분의 1 몰이 더 들어갔잖아. 2분의 1 몰. 그러면 여기서 이거 1 몰, 애1몰 대신에 대, 애로 1 몰을 바꾸면, 1 몰당 중성자가 2개씩 늘거든? 그런데 애는 애 대신에 원자 37짜리 CL을 2분의 1몰을 더했으니까 곱하기 2해서 중성자가 몇개더 늘은 거야? 1, 한개가더 늘은 거야, 1몰이. 원래 35CL만 있었을 때보다. 그럼 애도 마찬가지로 35짜리 CL만 두개 있다고 라 치자고. 그런데 실체는 35 말고 37짜리가 한개가더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당 중성자가 2개씩 더 넣는 거거든. 따라서 35짜리 CL이 있었을 때보다 중성자수는 2가 더 증가하는 거야. 2몰이 더 증가. 따라서 아 가는 1몰이 더 증가했는데 나는 2몰이 더 증가했으니까 나가 가보다 중성자수가 1몰이 더 많다. 이렇게도 낼수 있죠. 그렇게쌤 같으면 은 만약에 이걸 좀 바꾼다 치면 바꿔서 해볼까좀더 양념을 좀더 가미해서 그러면 CL이라고 하지 않고 X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CL만 넣지 않고 HCL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낼것 같아요. 음. 너무 어려 그리고 내가 못뭐 풀면 어떡하지? <웃음>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는 부가적인 겁니다. 부가적인 거. 가장 기본은 이거니까, 요걸 내가 틀렸다 치면, 기본부터 확실히 들어가세요. 음, 다음. 아이쿠, 18번, 18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게 뭐가 좀 힘든 게뭐 있냐 하면 은뭘 가시냐. 그것도 하나의 후보군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3페이지급에서 난이도 있게 나오던 게 드디어 이제 마지막 18번으로 하나 나왔네요. 몰가 화학식량이 1, 2 페이지에 나오면 기본 계산할 수 있어 하는 거고 이게 한3 페이지 급으로 나오게 되면 해석 4 페이지도 당연히 뭐 해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특징이 해석해야 될 특징이 뭐가 있냐하면 첫줄 A, B, C가 있거든. A는 원소 X로 돼 있고 B는 XY로 구성되어 있고 N은 YZ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런데 첫줄 이들의 질량이 전부 다 X 그램이다. X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질량이 같다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들이 질량이 다 같아 같은 질량이 있다는 거야 그럼 가 이게 원자량 분+ 자량 분자량이 다르니까 같은 질량이 있다는 건 그들의 분자수가 서로 다르겠다 이거죠 그럼 분자수가 서로 다를 때 가벼운 녀석이 개수가 많아 무거운 게 개수가 많아 꼭 케이 가벼운 게 개수가 더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알고 있는 게 이거 다 알잖아 몰수는 분자량 분에 뭐 한글로 쓸까 분자량 분에 질량에서. 그럼 전부 다 X그램으로 질량이 같으면 분자수는 분자량과 반비례라는 거. 따라서 분자수가 1대2면 분자량은 2대1이다. 분자수가 1대2대3이면 분자량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다. 그거 첫 번째 머릿속에서 보자마자 어머 이거 질량 다 같아? 응? 그런 관계 있겠군. 딱 하고 떠오르셔야 돼.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뭔가 새로운 줄 알았더니 b 1g에 들어 있는 x와 c 1g. 따라서 b 1g c 1g 잡은 거야. 아, b하고 c도 1g씩 같은 질량 잡아 놓은 거라니까. 그럼 다 묶어 가지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두개 조건은 a b c가 a b c가 전부 다 질량이 같을 때 자료를 다쓴 거다 이거예요. 요 조건까지 해서 그럼 질량이 같을 때 B의 x 원자 수하고 C의 z 원자 수가 같다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다가 쓰면서 할게요 여기 쓰면 좀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치 따라서 음, A는 x로만 돼 있는데 원자 수가 두 개래 x2라고 쓰면 되죠 x2 자 그런데 질량이 같을 때 질 단위 질량당 이 말도 질량 같을 때 어머 질량 같고 질량 같고 질량 같고 그럼 질량이 같을 때 전체 원자수 나왔으면 선이 이건 보지 말라고 했지? 가장 먼저 볼게 뭐야? 이거 먼저 보는 거야. 따라서 전체 원자수가 11개, 12개, 10개 있다 이거고. 그리고 그때 이들의 질량이 같다 이 뜻이거든. 그럼 봐봐. 하나당 원자가 두개인데 전체 원자 수가 열한 개가 되려면 분자는 몇개 있어야 돼? 2분의 11개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당 원자가 세개인데 전체 원자가 열두 개 되려면 n은 오케이 분자는 네개 있으면 되고 하나당 원자가 다섯 개인데 전체 원자가 열0개 되려면 n은 분자가 두개 있으면 되지. 그리고 세컨드 이거 해석한다 했잖아. 아, 분자 수가 2분의 11, 4, 2 있을 때 이들의 질량이 이꼬로다 같구나. 따라서 분자수의 B가 4이면 분자량 B는 2, e, 4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오케이? 따라서 A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A는 분자수가 2분의 11몰 화학식은 X2 됐죠? 다음에 B는 분자수는 4몰 화학식은 모르겠어요. 이 화학식을 이걸로 풀라고 한 거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세 번째 C는 분자수는 이몰 e 화학식은 모르겠습니다. 대체? 그런데 조건이 뭐 있냐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요 줄과 요줄 같은 조건이야. 질량이 같을 때 현재 이표 자체가 질량이 같다 이 뜻이거든. 그때 묻는 거거든. x 그라으로 질량 같으니까. 그러면 질량 같을 때 y 원자수가 2대 1. 내가 지금 2분의 11, 4, 2쓴 것도 질량 다 같을 때 맞춰놓은 거잖아. 그럼 이때 들어가 있는 y 원자수는 b가 c의 2배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두 배가 더 많다. 다음에 여기 첫 조건. 그리고 B 1g의 질량 같을 때 B하고 C에서 1g으로 두개 질량이 같을 때 X 원자수하고 여기 Z 원자수가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X에는 XY로 구성이 돼 있고, N은 YZ로 구성돼 있으니까 숫자를 한번 써볼 건데. N은 원자가 세 개짜리잖아, 꼴랑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 x y 2아니면 X2Y. 그래서 XY2라고 내가 써 보자고.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어, y 원자는 a가 두배더 많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 y 원자 몇 개야? 여덟 개지? 그럼 여기는 y 원자 몇개 돼야 돼? 네 개면 되는 거야. 그럼 곱해서 네개 되려면 a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원자가 다섯 개 짜리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3 되는 거야. 그때 저기 두 번째 줄의 조건. 질량 같을 때 x 원자수와 z 원자수가 같냐? 근데 x는 네 개고 z는 여섯 개니까 다르잖아. 아 그래서 1, 2가 아니구나 다, 다, 다, 다 지우고 있으니까 삭 지우고 그럼 너는 2고 너는 1이고 됐죠? 그러면 Y 원자 4개니까 여기 Y 원자 2개면 되거든 그렇지? 어, 그럼 맞나? 맞죠? 따라서 Y는 1개 자 그리고 X 8개잖아 그럼 Z도 8개면 되니까 이거 4개 그래서 전체 원자 수 5개가 딱 맞춰지는 거야 마무리 작업 그래서 음, 1몰몰 뭐, 뭐. 뭐 딴거더풀게 있나? 아 마지막 디급보기에서 Y하고 X가 얼마인지 몇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에? 맞춰봐야죠, 맞춰봐야죠. 어쨌든 Y의 질량하고 이런 걸 물었으니까 A, B, C 전체 질량, X는 전체 질량이니까 젠장 분자량 계산해야 되겠다. 아니도 되나? 한번 해볼게요. 분자량 대충 놓죠 뭐. 이 2분의 11, 사니까 이거 몰수비가 몇대 몇이지? 11대 8이잖아? 따라서 이거 분자량 8이라고 할게. 그러면 분자량 8짜리가 2분의 11몰 있으니까 N은 몇 그램이지? 44그람 있네. 아 이들 전체 질량을 44그람으로 맞춰주면 돼. 그러면 N은 몰수가 4니까 분자량 얼마? 11이라 쓰면 되고 몰수 이니까 분자량 얼마? 20이라고 쓰면 되지 뭐. 이제 기본 계산이지 뭐. 따라서 X 두 개가 8이야. X 하나 무게 얼마? 4라고 쓰는 거고 X 두 개가 8이야. 합쳐서 11 나오려면 Y는 3 되는 거고 Y가 3이야. 그런데 합쳐서 20이 나오려면 Z는 얼마? 아, 얼마 나오니? 10? 내가 한번 뭐 잘못했나? X2, 8이죠. X2, 8, 3. 맞죠? 어허. 그리고 Y가 3이야. Y 하나, Z4.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 그러면 Z 4개가 무게 얼마가 돼야 돼? 3이면 19인가? 야, 와 Z가 아, 분수가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렇지? 그럼 20이 나오잖아. 그렇지? 어쨌든 풉시다. 이제 Z는 안 물어봤네. 다행히. 기억. A하고 B의 몰수 비 묻는 거요거 묻는 거예요. 따라서 A보다 B는 몰수가 몇배더 크냐? 그러면 A의 몰수가 11이면 B의 몰수는 8. 그래서 11분의 8 맞는 거고. 리온 C 1몰 이거 1몰에 들어 있는 y 원제의 양은 식이 이렇게 구해졌잖아. 그럼 식을 구했으니까 이거 1몰에는 y는 몇 몰? 1몰이구나. 그렇게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y하고 x 구하는데 여러분, 첫 줄에서 abc 질량을 x 그람이라면서 됐네. 이거야, 이거. 이게 x인 거야, x. 따라서 뒤귿 보기 여기 쓸게요. x는 44 쓰시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y C 가지고 할까요? 그럼 애가 Xg, 44g 있으면 애는, 그렇지, 2몰이 있는 거거든? 그때 이 Y란, s m y라는 거 Y의 칠량이야. 그러면 Y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Y 하나 무게가 3이잖아. 그럼 두 개면 얼마? 6g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6. 그럼 계산하면 얼마? 3분의 22 되는 거지. 3분의 11이 아니고 3분의 22. 요게 틀린 거죠.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이 okay? 그래서 쌤이 설명하다가 옆에 쭉 썼는데, 니들 문제 풀때한요몇 번씩 반복해서, 일단 그 전에 저 의미가 뭔지를 좀 파악해야 돼. 질량 같을 때야. 그리고 요거 해석하는 순서 조금 잡아 놓으시고, 그럼 여기에다가 쓱쓱 쓰면서 금방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다음 갑니다. 아이고. 화학 반응식. 쉽게 나왔죠? 아주. 19번. 뭐 우리가 화학반응식에서 개수비든 질량비든 그거는 변화량의 비니까 변화량만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식저 위에 있어서 쌤이적기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내가 여기다 쓸게. e a 다음에 BB, 그리고 CC, 그 다음에 6D가 나온 거야. 주어진 자료가 그램 그 g 나왔으면 이것도 쓸 준비해 놓으셔야죠. 그렇 플러스는 그대로 화살표는 이고 써서 그리고 변화량 찾는데 어떤 자료 나왔냐면 전체 기체의 양분의 D의 양 그런데 여기선 전체 기체의 부피 줬거든 야 전체 기체의 부피가 전체 기체의 양 아니야? 따라서 부피와 몰수 나오면 그거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15부16 부이면 15몰16 몰이라고 통일시키지 뭐. 따라서 다에선 밑에가 15 몰, 5가 아니고 15 몰. 그러면 3배 시켜야 되니까 3일6 따라서 자료 아 가에는 D가 6이 있어. 이거 쓰는 거고요. 됐죠? 그다음에 나는 전체가 16몰. 이게 4가 아니고 16. 몇배 시킨 거지? 4배 시켰잖아. 그럼 얘도 얼마? 4배 시켜? 12. 그래서 여기에는 D가 12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그런데 합쳐서 16개니까 어머, 금방 막 나오네요. 그냥 C는 4개. 됐죠? 자, 이제 찾아볼까요? 이건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배나 찾자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때 D가 얼마 변했어? 6 변했잖아. 근데 문제가 얼마나 친절해? D가 6 변했을 때 식을 만들어 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D가 6이 변했는데 6만큼 생겼는데 C는 없다가 4만큼 생긴 거잖니? 아, D가 6이 생기면 C는 4 생기는구나. 4라고 써. 뭐도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C가 4가 생기면 A는 얼마 사라지지? 2개 사라지잖아. 그런데 A가 몇개인지 모르겠는데 없어. 두개 사라졌는데 없어. 그럼 여기는 두 개겠지, 뭐. 변화량. 오,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열다섯 개라며. 그러면 6, 2, 합쳐서 열다섯 개 되려면 B는 7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 과정에서도 B는 안 보이네. B는 얼마 변했어? 7 변했지, 뭐. C가 네개 생겼더니 B가 7 변했지. 7이 사라졌네. 그럼 이거 7인 거지. 계속 다 끝났잖아. W 처리? 쉬워. B의 분자량과 A의 분자량 세미 얘기했잖아. B 나오면 뭐? 까라매. 그래서 A 분자량 7 쓰고 B의 분자량 4 쓰고 식 완성하면 끝이라니까. 따라서 7이 14, 그럼 4, 7에 28. 어머, 근데 이건 어떻게 채워요, 쌤? 변화량 한개 더. 질량 변화 나와 있잖아. A가 W가 변했어. 그랬더니 C가 14분의 9W가 생겼거든. 그럼 여기 두개쓴 동그라미, 이 흰색 이 흰색 동그라미는 A의 질량 변화와 C의 질량 변화거든. 그치? 끝난 거아니야 몇대 몇이야? 이거 보니까 14대 9잖아. 그럼 애가 14면? 그럼 애는 9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 이제 더샘플에 하면, 아이씨, 어렵다. 19. 아, 19 하면 33 나오네. 33. 그럼 다 채운 거야,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D 여섯 개가 33이라고. 이식에서는이식에서는 이 식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D가 몇 개? 12개잖아. 어? D 12개면 얼마 돼야 돼? 66. 어, 그런데 여기도 12개 D니까 66아이 숫자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W가 얼마? 14였구나 그럼 그대로 쓰면 여기 66까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질문이 그래서 마지막 W는 얼마? 14 스몰 B는 얼마? 여기 쓴 거겠죠? 7 스몰 C는 요거쓴 거겠죠? 4 얼마? 2 나오죠 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힘을 싹 뺐죠 그래서 기본 형태, 기본만 알고 있으면 19번은 뭐 자료해석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쭉 해서 푸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거는 푸는 게 익숙치 않으면 아직 기본적인 거한 중급 정도까지 연습이 좀안돼 있는 거니까 뭐 특정 유형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를 몇 번씩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어느 순간 길이 확 하고 보일 겁니다. 다음 갑니다. 그렇죠. 그나마 6월 평가원에서 20문제 중에서 난이도로 따지면, 음, 그러면 가장 있다. 20번 문제. 낯서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그, 가장 많이 틀렸을라나 뭐, 여기까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20번 문제는, 음, 쌤이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상가는 좀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 뭐, 그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2 e 플러스 2 e 마이너스 2 e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이상 이온들이 마구 섞여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앙금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안 나올 거라 생각은 안 하고요. 안 나왔으면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아이씨 아 진짜 아우 그랬다니까. 그래서 Z가 2 e 플러스 짜린 거야. z 2 e 플러스.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e 그리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애들은 서로 반응 안 해. 다 있어 라고 써준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반응해서 사라지는 건 H1 플러스와 OH1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문제 얘기 좀 쓸게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이게 다 띄우기가 뭐해. 그래서 맨첫 번째가 음 0.3몰농도. 저기 그림 아 써놨구나. 어, 그래서 A하고 B는 뭐 있냐 하면 0.4몰농도 짜리 YOH란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A몰농도 짜리 ZOH2를 내가 준비한 거야 그래서 하나는 A 하나는 b 인데뭐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줄은 모두 이온화 된다 그 뜻인 거고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z 2 플러스 이온을 주의 깊게 봐야죠 Y1 플러스는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이온수 같은 경우가, 잘 봐. 아니? 다시 한번더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고. 전화량 보존이잖아. 저 전화량 보존에서 전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화량 총합이 같다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전화량이 보존이 되려면 반응해서 사라지는 게 있고, 반응을 한다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생기는 것들이 있지. 그러면 감소한 녀석의 전화량 총합과 증가한 녀석의 전화량 총합이 같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반응을 해서 원래 있던 양이온이 이만큼 줄었대. 그럼 전해랑 균형이 안 맞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맞춰주려면 음이온을 줄이던가.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는 건 H하고 OH밖에 없으니까. 그럼 방법 뭐 있어? 다른 양이온으로 이 자리를 대체를 하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OH-가 줄었대. 그러면 이거 전해랑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음이온을 대체해줘야 되는 거지. 그때 감소하는 것과 증가하는 것은 전화량이 같아야 되거든 반응 중에는 그런데 감소하는 게 H면 1플러스라니까 그러면 증가하는 것도 양이온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1플러스짜리가 4개 감소했어 4플러스 감소했잖아 그럼 얘도 전체가 4플러스가 돼야 돼 문제는 이게 2플러스짜리가 들어오게 되면 4개가 줄고 얘는 2개만 들어오면 되거든 따라서 이온수가 감소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이온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첨가해서 뭔가 집어넣을 때 1플러스 자리는 그냥 이온수 안 변해. 반응하고 있으면. 그런데 2플러스 이상은 2플러스든 2마이너스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 반응하는 중에 들어가서 애들이 뭐 중화 반응을 하면 감소하는 건 1플러스 1마이너스인데 그 자리를 2자리가 메우니까 이온수는 감소하는 거지. 따라서 2가산 등등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2플러스 짜리 요거 어떤 녀석이 2플러스고 e 어떤 게 2마이너스고 e 그거를 첫 번째 하나 체크를 해놓으세요.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액성 판단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뽑아내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액성이 어떻다라고 준 거죠. 계산 편의를 주위해서 대신 자료 밑에 주는 표에 나온 자료를 살짝 줄여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가 0.3몰농도 V미리가 담긴 비커에 A를 5미리 넣고 그다음부터 B하고 B를 집어넣은 거지. B하고 B. 그래서 용액 2와 용액 3을 만들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조건이 뭐냐? 나왔 애는 중성이래. A하고 B는 계속 염기를 집어넣고 있거든. 염기를 계속 넣었는데 드디어 중성이라는 건 실험 1과 비커 1과 비커 2는 여전히 뭐, 오케이? 염기 넣고 있는데 애 예, 산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거든요. 일단 자료에서 기본이 하나는 2플러스 e 들어가면 이온수가 변해. 1플러스 1마이너스. 구경꾼 이온이 1플러스 1마이너스를 첨가하면 이온수는 일정해. 고그 개념 하나. 다음에 두 번째 액성을 판단해서 산성이면 H가 있고 대신에 OH가 없지. 염기성이면 OH가 있고 그다음에 H가 없지. 그거 두 가지 판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통적인 거야. 뭐가 전통적이냐고? 몰농도 나왔잖아. 그러면 몰농도는 뭐해? 여기에다가 그럼 전체 부피 곱해가지고 전체 몰수를 계산을 해내야죠. 몰농도에 전체 부피 곱해서 몰수 계산하는 거. 전체 이온의 몰수. 오케이. 전체 모든 이온의 몰농도가 나왔으니까 대체 이제 제 쌤이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해서 음 여기다 쓰는 게분라나 여기다 쓰는 게분라나 실험일? 여기다, 아, 이건 여기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다 쓸게. 계산 됐죠 그림에다 쓰는 게, 리들도 실제 문제 그렇게 푸는 게 편하니까. 실험 1과 2는 액성이 둘다 산성입니다. 산성이면 누가 없지? 없는 게더 중요해. OH가 없어. 그럼 음이온은 OH가 없으면 누구밖에 없어? X밖에 없잖아. 따라서 X2-밖에 없다니까. 음이온이 OH가 없으니까. 그런데 X2-는 내가 몰 농도 부피, 이때 주의사항 내가 주의는 아니고 팁 드리면 처음부터 몰 농도 부피 나왔다고 0.3V 써가면 서덤비면좀더 복잡할 때가 많아요. 따라서 그냥 몰 농도 부피 무시하시고 그냥 이온수 B, 어쨌든 주어진 자료도 이온수 B잖아. B를 가지고 최대한 쫙 펼쳐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몰 농도에 맞춰서 스케일 업 또는 스케일 다운 시켜버리는 게 계산이 좀더단초뭐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튼 자, 그러면 X. 내가 A하고 B를 넣었지 X를 더넣지 않았거든. 그럼 이 X의 특징은 뭐야? 이온수가 일정하다니까. 근데 양이온수와 음이온수 B가 나왔잖아. 음이온수가 중요하네. 왜? 음이온수는 X밖에 없거든. 따라서 그 B가 5분의 3 나왔으니 X를 그럼요. 3개라고 까요. 왜? B는 우리 깔 거니까. 따라서 아 X는 3개야. 3개. 그럼 전체 몇 마이너스지? 6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얼마? 6 플러스 대야 되겠지. 그치? 근데 저 녀석이 구경꾼 이온이 Y인지 Z인지는 아직 몰라. 그걸 여기서 찾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해. 요 자료가 기존 문제하고 뭐가 달라졌냐? 이거 찾는 거예요. 야, 음이온은 X밖에 없어. 근데 X는 개수가 일정해. 그럼 네가 3대 5로 가서 3이 X야? 근데 X는 일정하니까 그럼 여기도 X는 세개야 어머, 야 그러면 음이온이 3개, 음이온이 3개인데 양이온은 5개, 그럼 양이온도 5개네.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같겠네.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전체 이온수 같은 거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에서 계산할 식 하나 준비하시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야, 기가 있잖아. 1 플러스 1 마이너스는 넣어봐야 반응을 하고 있다면 종결점 이전까지는 이온수가 일정이라니까. 네 그려줄 까 이건. 이건. 그래서 여기가 종결점 중화점 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를 집어넣으면 이온수가 일정이라니까. 그런데 2가를 넣으면 이렇게 돼. 이온수가 감소해. 그런데 1에서 2갈때 1에서 2갈때 B를 집어넣었거든? 아직 반응하고 있어. 종결점 이전이니까. 그런데 이온수가 일정하다며. 그치? 1가 집어넣은 것이 뭐. 1가. 아, 1가 넣었으니까 B는 뭐? Y 넣은 거야, Y. 그러면 A는 뭐, 2가짜리 Z 집어넣은 거죠, 뭐. 됐어요 그러면 이제 1번 요거부터 갑니다. 전화량 보존. ZE 플러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있죠. 두 개가 합쳐서 다섯 개인데, 전화량은 326이니까 6 플러스 돼야 돼. 따라서 X 더하기 Y는 8, 5,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6 해서 푸셔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되죠, 뭐. A만 다섯 개 있어. 얼마 모자라니? 5 플러스야. 6 플러스 돼야 되잖아. 1이 모자라지. 그런데 애 대신에 애 넣으면 전화량이 1씩 증가잖아. 몇개 넣으면 돼? 한 개만 더 넣으면 되네. 따라서 그냥 암산이죠? 1. 합쳐서 5야? 4. 그럼 전화량 6 되잖아. 그래서, 아, 5mm에 Z가 한개 들어간 거구나. 5mm에 한 개. 그럼 일로 와서, 아, 이 새끼 5mm에 한개 들어간 거구나. 그럼 뭘 농도?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왜 실제 한 개는 아니니까. 그래서 농도 계산할 준비되어 있는 것이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써먹어야죠 전체 부피 얼마입니까? 음. 그래서 제 부피, 처음에 V에다가 5 넣었죠? V 더하기 5. 여기는 추가 15 넣었으니까 V 더하기 2 0 따라서 몰 농도에 이거 곱하고 몰 농도에 이거 곱한 값이 같다는 거, 그거 활용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0 v 더하기 8호 0 0이0 5V 더하기 1 0 0 해서, 부위가 얼마인지 뽑아낼 수 있네. 3부위는 60이니까, 부위는 3부위가 60이면, 어 20. 오케이. 20 나오죠. 전체 몰수가 일정하니까요. 전체 몰수가 일정하면, 전체 몰수가 일정하면, 몰농도하고 부피는 반비례잖아. 따라서, 몰농도가 8대5면, 부피비는 5대8. 그거 써도 괜찮아요. 이건.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이 식이니까, 한줄 쓰는 거 어렵지 않지 뭐. 그게 부위 2구 했어요. 자, 그러면 부위가 20인 걸 구했으면, 부위가 20인 걸 구했으면, 어, 얼마니? 이거 20넘으면40대죠40 40 곱하기 5니까 전체 이온수는 얼마? 40 곱하기 5니까? 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v 가20 여기 있네. v 가 20. 야, 이게 더 낫겠다. 야, 이게 더. 야, 뭐, 몰롱도 나왔잖아. 몰롱도 부피 나왔잖아. 0.3 곱하기 2야. 그럼 실제 몇 개? 여섯 개 아, 됐세 3개가 아니고 여섯 개야몇 배뻥튀기? 두배뻥튀기 따라서 Z는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두 개. 그렇죠? 아, Z. 너두개 들어간 거야, 두 개. 5mm에 두 개야. 그럼 몇몰 농도니? 5분의 2니까 A는 0.4. 계산됐고. N은 몰 농도 나왔죠. 처음에 0.4 몰 농도를 15mm 넣었어요. 그럼 0.4 곱하기 15 하면 되니까 몇 개? 여섯 개지 0.4 곱하기 15, 여섯 개 따라서 N은 여섯 개가 추가로 들어간 거야. 추가. 근데 문제가 뭘 구해야 되지? 아, 중성일 때 X 구하는 거죠. 그렇지? X만 구하면 끝나겠네.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이게 X가 6개 있었거든. 수소는 몇개 있어? 12개가 있어, 수소. 그럼 1 2개 수소를 없애려면, 완전히 없애려면 OH가 12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Z가 두개니까 여기 OH 몇 개? 4개 들어갔고 이거 6개니까 OH 6개. OH 내가 10개 넣었단 말이야. 그럼 수소 두개남았잖아두개만더 2개 없애려면 여기에는 Y 몇개더 넣으면 돼? 두개만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여섯 개가 15mm야. 그럼 두개면 3분의 1이니까 X는 얼마? 5mm 되는 거죠. 뭐다 찾았죠. 막. 한 줄에서. 그치? 이거는 설명하려고 그린 거고. 아, 질문을 안 적어놨더니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 질문이 뭐지? 아, V분의 X 곱하기 A구나. 따라서 V분의 X 곱하기 a 물로 쓰니까 V는 20 내가 구했고 X는 저기 5라고 구했고 A는 0.4라고 했으니 5, 4, 20. 20분의 2네요. 0.1. 이렇게 떨어지죠. 10분의 1. 예, 그래서 답은 예, 4번 되겠네요. 됐죠? 자, 어쨌든 20번은 그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원래 화원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내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게 중요한 거라서. 알겠지? 어, 그래서 음 여기서 기존하고 기존의 평가원이나 교육청 나왔던 거하고 좀 다른 거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액성 판단 조금 하시고 액성에 따라서 어떤 음이온이 있는지 좀 잡아 놓으시고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B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깐다. 처음부터 몰 농도 곱하기 부피 0.3V에서면 V, V, V, V 나와서 내가 문자 계산하니까 좀 복잡하거든. 따라서 그냥 뭐 이온수 B를 먼저 구하시고 나머지 스케일 딱 옮겨버리시면 돼. 그리고 가장, 가장 가벼운 것중 하나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지 찾아낸 거고 그리고 조개 Z라는 걸 찾기 위해서 뭐 이거 쓴 거예요, 첨가 반응에서. 1가 넣으면 일정이에요. 2가 넣으면 감소한다는 거. 우리 수업 때 많이 했었잖아, 그치? 응? 네, 그거를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우! 그래서 20번까지 문제풀이 끝났어요 하여튼 시험 본다 고생 많으셨고 6월 평가원은 그 점수나 등급 그 의미보다도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상당히 많은 시험이야 그래서 점수나 이런 걸로 충격받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있던 문제 와그작와그작 와그작 씹어먹을 정도로 자료 해석부터 좀 많이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설 강의를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